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향해 열린 방송 저희 채널A는 따뜻한 감성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여론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채널A의 상징인 캔버스처럼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채널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